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를에서 활동하고 있고 플루토스라는 회사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차트맨 엑시아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는 피보나치 툴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보나치 툴 되게 심플해 간단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네. 자. 자, 자료 보이시죠? <웃음> 먼저 보시면 피보나 치솔을 활용한 목표 설정 방법이라고 했는데,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니카 청산에 대해서도 모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피보나치, 피보나치 비율, 비율. 그리고 이 툴을 활용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되돌림, retracement, 되돌림, 되돌림 방법, 되돌림. 그리고 두 번째, extension, 확장, 확장 또는 연장.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expansion. 이거는 팽창된다, 이거 확장된다 개념, 좀더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프로젝션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젝션 레벨 구하는 이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 리트레이스꼭 기억해야 할 피보나치 비율 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피보나치 비율 리트레이스먼트 레이시오 되돌림 비율 되돌림이기, 되돌림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어떻다? 100%보다는 작다. 그렇죠. 작은 이렇게 해야지 작다죠. 100%보다는 작은 비율을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 비율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죠. 제가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어, 표시를 한다면 38.2% 중요하죠. 그 다음에 61.8% 비율,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은 아니지만 절반인 50% 그리고 어, 이 피보나치 비율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나타난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인 78.6%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도 61.8%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레이션 황금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음> 61.8에서 65% 사이를 황금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 확장된다 확장되는 건 당연히 100보다 큰 거예요 100보다 큰거 주목해야 될게 마찬가지로 161.8%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 261.8%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비율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00이라고 하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는 200이죠 확장되는 200이죠 올라가는 게 그래서 200% 피보나치 비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정확한 비율은 아니에요 78.6%를 통해 가지고 나온 127.2% 요요요 요,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 한번 세팅해두 해두면은 어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그 트레이딩 뭐 차트 툴 있죠 플랫폼 거기에 세팅, 세팅을 해 두면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은 다이 피보나치 툴, 피보나치 툴, 피보나치 툴은 어, 어지간한 작도가 가능한, 작도가 가능한 차트, 차팅 플랫폼에서는 다 제공을 해 주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툴이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먼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피포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고 했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개념 이건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되돌림이라고 되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x가 시작입니다 x가 여기서 저점이에요 이건 올라가는 거네요 x가 저점이니까 그 직전에는 내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저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 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서 가격이 멈췄어요. 가격이 멈추고 A 그러면은 X까지 X로 다시 회귀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갑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조정 콜렉스티브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정받고 이 X 이상에서 더 하이어로 더 높은 저점을 만드는, 만드는 경우를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 그러면은 몇 퍼센트? 38.2 50 61.8 이런 비율들을 좀 주목해 본다, 이거예요. 이거는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는 거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 그렇죠? 이건 내려가고 있었네요. 내려가는 거에 반등. 반등 자체가 일찍 전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일시적 반등이라면, 일시적 반등이라면, 어느 수준에서 멈출까라는 거예요.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거는 하락이 종결될 수도 있는 트렌드에 대한 전환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더 낮은 고점을 만든 다음에 이후 진행되는 거 이럴 때 어딜까요? 라고 이것도 되돌리는 거죠. X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X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X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X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비율은 리트레스먼트 비율은 100보다 항상 작죠 맞죠? 작아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그럼 넘어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를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넘어갑니다 이걸 익스텐션 그러니까 비율이, 비율이 비율을 이비율 따지면 여기가 100이죠 100%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반 수준인50 넘어가서 1 100, 그러면 100보다 클거 아닙니까? 100몇 퍼센트, 뭐, 123 퍼센트, 130 퍼센트,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100보다 더 크다, 에요. 익스텐션은. 익스텐션. 확장에 대한 개념이죠. 연장, 연장되는 개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 자체가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100보다 큰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에 대한 거니까요. 개념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하나 더. 그러면은, 익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펜션. 익스펜션은 뭐냐면, 비율을, 비율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재는 거를 이걸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 과정. 여기서, 이건 뭐죠? 여기까지, B까지는? 이는 리트레이스먼트, 맞죠? 이렇게만 해볼게요. 리트레이스먼트, 리트레이스먼트고, 반등 이후에 고점을 넘어갑니다. 고점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역,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잘 따라오세요. 화살표를 해 볼게요. 요 음. 렇게 내려가는 거는 뭐라고요? 리트레스먼트. 그렇죠? 고점을 넘어가는 건 a에서 b 길이에서 이건 뭐예요, 이건 또? 되돌리는 거죠. 근데 a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요거죠. 익스텐션. 익스텐션. 그래서 ab 이 부분은 여기랑 같은 거예요.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이거랑 같은 거죠. 하지만 하지만 이전까지 x 이전 파동까지 같이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은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를 익스텐션 이야기합니다 이길이의 여기를 100으로 놓고 얼만큼 더 팽창됐어 확장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개념입니다 살짝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개념이죠 다른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프로젝션이라는 건데요 프로젝션은 x에서 여기 그림은 같아요 그림은 같은데 기준 자체가 x, a가 기준 첫 번째 기준이고 이 길이를 기준으로 결국은 되돌리고 얼만큼 b부터 내가 이 b에서 샀다 b에서 셀에 따쳐요 매도 했어요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A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프로젝션 목표를 어디로 구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 길이와 같은 100%, 그 다음에 127%, 138.2%, 167.8% 더쭉쭉쭉쭉쭉 진행되는 이런 목표들을 설정할 때 기준 자체는 이전 파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 익스텐션으로도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익스펜션으로도 세울 수도 있고 프로젝션 레벨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얘랑 얘랑 해봤더니 중요한 161.8% 혹은 100%랑 1 6 0 8 중요한 비율들이 여기서는 138.2%였는데 여기서는 뭐 161.8%라고 봤더니 비슷해 가격이 가격이 비슷하더라 그러면은 이걸 이제 중첩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첩된 가격에서는 좀어 우리가 어 목표로 설정하기 좀 좋죠 아 이게 아,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실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 한번 봅시다 이거는 되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에서 시작해서요 물론 여기서 요만큼도 되돌림이에요 여기서 요만큼도 되돌린 거죠 되돌린 거죠 전체를 놓고 보면 X에서 시작해서 A 이후에 이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이쯤 됐습니다. 이쯤. 이쯤까지 막 내려왔어요. 그러면 X, A 이 길이에서 전부 다 하면 100%일 거고요. 100, 전부 다면 100%일 거고. 주목해야 될 61.8%에서 딱 가격이 멈췄네요. 그리고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A,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X, A, 파동의 되돌림 61.8%인 B. 그렇죠? B 지점. 그러면 또 이번엔 여기만 놓고 보면 X에서 A, B, 61.8%에서 반등. 그렇죠? 반등하는 가격과 반락하는 가격. 여기서 이렇게 재면, 요거는 이제 되돌림이죠. 여기도. 여기서도 이만큼은 이 길이의 되돌림 x a b 이렇게 되겠죠 이 비율들이 안 재봤지만 아마도 61.8% 아마도 61.8%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50%에서 61.8% 사이 굉장히 황금비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그 항상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한 비율 찾아봤고 이번에 익스텐션익스텐션은 약간 어 되돌림이 100%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린다는 건, 어, 되돌리고선 100, 100 6 1 8 여기인데 여기 한 번에 막 넘어가버렸, 넘어가버린 거잖아요. 61.8%는 여기, 여기 정도 될 겁니다. X, A,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갔습니다. 100을 넘어갔어요. 그 고점을 넘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100보다 크죠. 100보다 큰값 100이 여기니까. 138.1%. 161.8%, 연장됐죠? 연장되는 개념. 이해되시죠? 어,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다음, 익스텐션에 대한 개념,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익스펜션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는 여기서 이만 이게 뭐였다고요? 이게? 익스텐션. 여기가 X, A, B라면, 익스텐션인데, 이건 뭐예요? 이전 파동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여기 100이죠? 100이죠? 그러면 더,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간 거잖아요? 100보다. XA, 길이만큼. XA에서 100보다 커졌, 커졌잖아요? 이 길이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어디까지? 138.2%, 160.8% 이 길이랑 똑같다면 200%일 거예요. 그렇죠? 200%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표들을 설정하는 각 목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프로젝션 레벨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서의 기준은 X, A가 기준이에요. 요 길이가 기준이고, 이걸 100, 100이라고 놓고 보면, 시작한 건 B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B부터 시작한 겁니다. 요 길이를, 얼만큼 더? 100%, 127%, 161.8%, 200%, 261.8%.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한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차트 그러면은 예제 파등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익스텐션입니다. A에서 B 길이만큼 진행된 걸 100이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죠? 그게 프로젝션. 이건 프로젝션, 프로젝션. 여기서부터 시작한건 익스텐션. 익스텐션이라기도 하고,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책들마다 좀 달라요. 이게 뜻이 비슷하잖아요. 연장, 팽창, 뭐, 뭐, 이런 뜻이 확장, 이런 게, 이런 뜻이 돼서 비슷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지, 용어의 뜻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디서 뭐, 강의하거나 뭐, 그럴,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B에서 C까지 여기 넘어간 거잖아요.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한건 뭐라고요? 이건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거는 익스펜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파동의 길이, 파동의 길이가 첫 번째 파동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다음 파동이 끝난 지점에서 161.8%만큼 올라가는 게 타겟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도 비트코인 7월 달에 비슷한 파동의 형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길이가 100% 고요 100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60.8% 만큼 더 진행이 된 이건 100% 더 진행이 된게 고점이었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거죠? 이거랑 그렇죠? 이렇게 되돌리고 그러면 이거는 프로젝션 레벨은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프로젝션 레벨 이 길이를 전부 다 재는 건 프로젝션 레벨 168% 0 이거는 익스펜션 이라고 한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단기 차트인데 이렇게 비율들을 따른다 이거예요. 첫 번째 파동 첫 번째 파동이 100%만큼 진행이 되고 되돌렸죠? 되돌리고 익스펜션 여기서 1 6 0 8만큼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파동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에 파동이 하나 또 있네요. 중간 파동은 이 길이가 161.8%고, 결국엔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건 61.8%. 이런 비율들을 따른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지지자태에서 보면, 이 길이가 100%. 여기서 최종적인 목표는 161.8%만큼 진행이 됐죠. 이 길이, 이 길이. 100, 161.8%.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중간 파동이 또 있습니다.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간 건 61.8%. 61.8%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널이랑도 같이 연결지에서도 이렇게 확 체크가 가능할 거예요 채널 시작하고 이게 1번 저점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작돼서 B라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번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내려오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파란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첫 번째 되돌림 비율을 체크해본다 어, 되돌림 비율 61.8% 정도의 되돌림 비율을 체크한다 그쵸? 그래서 그 반등이 실제로 됩니다 그러면은 저점이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거를 트렌드라인 트렌드라인이 작도가 가능하고 이 트렌드라인이 평행하게 패럴렐 채널 평행 채널을 작도할 수 있죠 죠그렇 1번, 2번, 3번까지 진행이 되면 우리는 평행 채널을 작도할 수 있어, 그렇죠? 평행 채널의 상당 어디든 닿는 곳이 일단 첫 번째에 대한 타겟이 될 건데 타겟이랑 피보나치 비율들이 좀 중복되고 이전에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런 파동이 진행됐다 고하면뭐 이렇게 변곡들, 변곡점들 나온 가격들이랑 구간을 설정을 해서. 좀 중복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 이런 가격들이 좀 의미 있는 목표값들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되돌림 비율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 익스텐션 익스텐션 그렇죠 그리고 AB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더 확장되는 건 익스펜션 익스펜션 그 다음에 AB를 기준으로 시작 여기서부터 한 시작 스타트 해가지고 이 전체의 길이를 프로젝션 이라고 한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실전 차트 한번 볼게요 <웃음> 어려울 수도 있지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최근 여기 한번 재볼게요 요 여기 그래, 그래 예제 차트에서 여기 한번 재봅시다 요거 되돌림 비율을 재려면 여기 있죠 되돌림 비율 되돌림 비율 되돌림 툴 통해서 시작 여기가 100이 돼야 되죠 100이 돼야 됩니다 꼭대기 100보다 작은 수 61.8% 50% 0, 38.2% 6 1 8에서 반등을 했네요 이게 리트리스먼트 되돌림 그러면서 트렌드 라인을 넘어갑니다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다 넘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평행하게 채널이 작도가 되죠? 작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널에 닿는 것들은 타겟이 되는데 가격으로만 정한다면 첫 번째 익스텐션 여기서부터 100을 넘어갑니다. 100을 넘어가서 익스텐션 레벨 138.2% 1 6 0 8 이 가격 구간과 채널이 닿는 구간이라면 우리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표로 설정이 가능하다. 익스텐션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익스펜션 요 길이를 기준으로 얼만큼 더 연장되냐면 이렇게 질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되죠. 100% 138.2% 161.8% 그다음 200% 200%, 261.8%, 이런 가격들이, 261.8%, 이런 가격들이 타겟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레벨. 프로젝션 레벨은 여기 마지막에 추세기반 확장 툴, 요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A, B 길이를 재고, B 길이에서 어디서 시작이요? 반등, 반등을 시작한 가격. 시작했을 때, 이렇게 채널과 딱 닿는 중간 부분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채널에 닿는 부분 시간도 비슷하죠? 여기서 발생된 진행된 파동의 시간과 여기서 발생된 파동의 시간도 비슷하죠 그래서 1대1로 진행되는 프로젝션 그 다음에 이 100%를 넘어가게 되면 160.8% 어디까지 연장이 돼서 확장이 됐는지 볼까요? 200, 200%, 262.8%. 262.8%도 넘어갔었네요. 가격 보면 여기서 딱 저항 나왔, 저항이 발생했었던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과주 과거 차트에서 좀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올해 초? 이거 되돌림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되돌림 62.8%. 62.8%. A, B, C, 진행되고, 익스텐션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익스텐션 레벨, 138.2%, 162.8%, 200%, 262.8%. 그 다음, 익스펜션, 익스펜션,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죠. 제일 낮은 저점, 점 그러면은, 이 길이보다, 이게 100이에요, 지금 현재. 이 길이가 100입니다 똑같이 200% 확장되는 길이 여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됩니다 265.8%까지 더 확장되기도 하죠 파동이 이제 동일한 파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그런 특성이 있죠 여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프로젝션 레벨로는 a b 제곱 c에서부터 시작하죠 161.8% 그러면 이걸 채널로 만약에 작도를 해서 진행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어, 파동이 진행되네요. 얼만큼 이게 되돌림 되돌렸을까요? 고점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61.8%, 78.6%도 중요한 비율이죠. 78.6%, 78.6%, 수준까지 되돌려 되돌려되 조금 못 미쳤네 종가는 62.8%에서 마무리졌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죠 X A B 되돌림 체크 그래서 고점을 낮췄네요 고점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고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거고 되돌림 비율 직고 저점에서 제일 높은 고점을 연결했을 때 50% 그 다음 프로젝션 레벨도 구할 수 있겠죠 프로젝션 레벨 똑같은 길이 A, B, C 61.8%랑 보시면은 61.8% 되돌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의 61.8%와 이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프로젝션 레벨이 중복되요 그렇죠 중복되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만 나서 그렇지 이렇게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도 작동가 가능하죠 이렇게 평행하게 짠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션 레벨 여기서 길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채널이랑 닿는 가격이 대략 여기서 닿네, 요 여기,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되돌림 비율은 저점에서 이렇게 재면 61.8% 중복됩니다. 그러면 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그럴 때, 과거에 우리가 그 이전 채, 그 이전 동영상 보시면은 그 매물 때, 또그 다음에 그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캔들이 잠깐 멈추는 가격 구간,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한 강의가 있는데 그거 활용해 보시면 비슷하죠? 좀 중복되는 가격이 이 당시에서는 약 6,900에서 6,900에서 6,850 정도 50 달러 갭을 누수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채널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쫙 갔습니다. 그렇죠? 반등. 그러면은 이 채널 상단은 고점을 높이는 게 트렌드니까 한번 멈출 수 있겠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넘어갔어 우리 결과는 아니까 넘어갔습니다 이러고 뿅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는 첫 번째 매수는 여기서 매수 두 번째는 여기서 매수 할수 있겠죠 만약에 두 번째 매수 구간이 여기였다 라고 하면 스탑은 당연히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스탑 여기서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스탑. 할수 있겠죠. 그러면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목표. 이건 이제 지워보고요. 목표는, 목표는 첫 번째로 익스텐션을 활용하는 방법. 100%면 고점과 동, 동일한 가격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161.8%, 200%, 200%, 261.8% 들은 익스텐션 레벨로 목표가 되겠죠 그럴 때 뭐를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한 평행한 채널 어디서 좀 가능성 높은 데는 여기겠네 여기요 가격이 대략 8200첫 번째 다겟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어, 익스펜션 n s i o 기준을 잡고, 저점, 저점, 저점입니다. 그래서, 138.1% 비슷합니다. 왜냐면 61.8%면 비슷해져요. 피포나치 비율상 그죠? 비슷해집니다. 비슷하네. 그니까, 러 8200, 8400, 8500, 이 근처는 어쨌든 좀, 좀, 그래요. 기간도, 그럴 때 이런, 어, 그럴 때뭐 이렇게 가격들이 이렇게 멈췄던 이런 구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레벨 활용할 수 있겠죠 프로젝션 레벨은 여기 피보나치 추세기반 확장 트루 마에도서 하나 둘세 개를 찍어야 됩니다 둘세개 시작합니다 100% 어, 비슷하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는 한번 한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도에 대한 첫 번째 첫 번째 매도 구간은 직종 고점이긴 한데 너무 높아. 그죠? 매수, 매수했던 가격이. 리스크 대비 너무 적죠? 물론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직종 고점이니까. 하지만 채는 상단까지 도달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어, 고점에서는 이렇게, 직종 고점에서는, 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어, 여기, 검찰나 그렇죠? 넘어갔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왔네요 저항 받는 가격이 8200 161.8% 만큼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죠 이 길이에 100% 1 6 1 8 결국은 채널을 돌파해서 추세가 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상황이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결과는 채널을 다시 이탈했다가 이전에 가격들이 멈췄던 가격에서 쭉 해서 고점을 형성을 해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10,500달러 1오5달러까지도 10,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죠 올 초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좀 길어졌네 좀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 예제들 같이 봤고요. 요 얘기도 했고 요것도 같이 예제 파동 받고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 지금 제 저랑 같이 이야기했던 피부나 치툴 방법 이외에도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팁들 가지고 또올 건데 유용했다면은 플루토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전체 알람 해 주시고요. 구독 전체 알람 해 주시고요. 다음 혹시라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궁금하시면은 마진을 활용한 마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페맥스 바이빗 마진 신청할 수 있는 저희 무료로 전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십시오 신청서만 작성하면 저희가 연락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어 저는 플루토스 액션 했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다음부터 좀 짧게 짧게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